자, 세 번째 미션입니다. 점점 워물로부터 벗어나고 있긴 한데 아직 많이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. 여전히 워물이 보일 거예요. 그렇죠? 그래도 꽤 많이 이동한 거 같긴 한데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. Greetings. Henry asked me to contact you urgently. He and a d e l are now examining the last group of debris in a second freighter. 자 지금 커넥션이 안되다가 이제 연결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. 자 이거를 읽어보면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 워머리의 헤라클리드라는 그런 아이였던 디어것 같아요. 근데 얘가 지금 중력적으로 이상현상을 발생시켜가지고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어떻게 어각하는거 음. 자, 그래서. 자, 그래서. 자, 그래서. 자, 그래서. 자, 그래서. 자, 그래서. 자, 그래서. 자, 그래서. 자, 그래서. e 그 자, 그래서. 라고 하는 거 보니까.. 음. Contact cannot be avoided. However, there is one solution, but it will not be easy. 자, 해결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 하요 잠깐만. 아니, <웃음> 어, 잠깐만. 나더러 미사일 쏴 가지고 파괴시키려는 건 아니겠지? One problem. 자, 우리가 the 그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뭔가 조립을 해가지고 그 미사일을 그 거대한 운석에다 쏘면 될것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? 탄약이 없대요. 미사일이 없다는 얘기겠죠? 좋아요. 얘네들이 런처를 준비할 때까지 저희는 일단 자원이라도 준비합시다. 뭐 탄약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뭔가 음...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? 일단 그럴 것 같고 자, 커넥션 먼저 확인해 봅시다. 늘 하던 거지만 아,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거 챙겨주긴 해야 돼요. 자, 파워 연결을 먼저 시킵시다.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열기 컨트롤 먼저 합시다. 이 아이는 이쪽 연결되어 있었네요. 아, 아니구나. 자 이렇게 두개 커버하고 얘는 자 산소까지 이쪽까지 커버하도록 이렇게 지시 내릴게요. 그리고 아마 로지스틱스는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번 자이 아이있죠? 이 아이 열기는 어떻게 관리할까요? 일단 이쪽으로 보낼까요?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또 보냅시다. 이렇게 보내놓고 그 다음에 산소 있죠? 산소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로 연결시켜놓고 자 로지스틱스는 이미 그 센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놓고매뉴팩처리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. 이쪽일까요? 음 그러네요. 자 여기다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. 리사이클러하고 워크벤치도 만들어야 되고 자 이거 하나 만들고 자 리사이클러도 만들어야 되고 더킹베이도 만들어야 겠네요 자 더킹베이는 큰 아이니까 좀 다른 데다 지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죠 자이 아이 자 회전을 시킵시다 이게 맞겠죠 자 일단 이렇게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탄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 보시면 음, 드론들이 탐사를 하긴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기다릴게요. 자 그리고 일단 지시를 전반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좀 기다릴게요. 속도를 좀 빠르게 합시다. 오잇. 자 빠르게 움직이시고 이게 가끔씩 이런 버그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. 이거는 감안하셔야 돼요. 아직까지 패치가 안 돼가지고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음 됐네요. 자 완성이 됐죠. 자 지금 원하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될지 좀 확인해 보고 그냥더킹베이 쪽은 그냥 어, 산소하고 이렇게 열기 연결을 하진 않을게요.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자 봅시다. 자못 만들 수 있니? 오 지금 자원들이 있니? 자원들이 없을 것 같은데? 그쵸? 자원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먼저 자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딴 다섯 개 정도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놓고 됐어 자 이놈의 원, 오머리 좀 저희를 괴롭히고 있긴 한데 언젠가 해결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개수가 안 올라가요 스테이션 스토리지에 어,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기다려야겠죠 헐 파츠는 있고 엘렉트릭 파츠는 있고 엘렉트리크 파츠라고 하죠 엔진 파츠 없고 그다음에 엑스플로시브, 그 다음에 익스플로시브 이거 폭발량은 관련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없죠 기다립시다 기다리면 답이 나오겠지 언젠간 어 프로브가 발견해 가지고 뭔가 물고 올 거예요 이렇게 됐어 됐어요 사실 그 데미지드 엔진 파트라고 있죠 이거 손상된 엔진 파트가 있으면 그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조금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 전에 이거 먼저 좀 만들어 놓읍시다 계속 만들게요. 자, 이렇게 해놓고 속도는 좀 빠르게 합시다. 오, 드디어 가져왔어요. 자,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겠죠? 됐고, 자, 한 다섯 개 정도 아니, 에이, 다 만듭시다. 그냥 오이, 되게 할게요. 만약에 이게 준비가 되면 이런 식으로 어, 생산이 가능하겠죠. 자, 60개 만들라고 하니까 4개만 만들면 돼요.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기를 합시다. 좋죠. 됐죠? 행복하네요. 자 퀘스트 완료됐고 자, 60개 탄환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한지 이건 또 연락을 받은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만약에 전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어 그래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탄약을 좀 만들었지? 그래서 런처 는어때어 그래 갖다 줘자 갖다 준대요 갖다 준다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일단 걔네들이 와야 됩니다 블루프린트인지 아니면 해금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볼게요. 잠깐 설마 한번 확인해보죠. 미사일 런처를 어디서 만드는 걸까요? 여긴 아니고요. 여기도 아니고요. 새로 나온 게 있나요? 아직까지는 없죠. 그쵸? 그러면 퍼니처나 이런 데서 또 확인을 해봅시다. 아직 안 나왔죠? 기다리는 게 맞아요. 오 왔어요. 어떻게 보면 전투 모듈이죠. 전투 모듈이 있기 때문에 오 도킹베이에서 일단 새로운 걸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. 자 새로운 모듈 생겼죠? 자 한번 만들어볼게요. 자이 아이 아마 공격에 관련된 모듈인 것 같아요 자 맞죠? 근데 지금 어, 잠깐만 얘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워를 사용하지 않아요 참 좋죠 일단 여기다 짓고요 그리고 전기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봐야 되긴 한데 만약에 모자르면 이쪽에다가 그 라이프 서포트 모듈을 하나 더 만들게요. 지금은 그 열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열기하고 산소 관리해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디바이스를 만들게요. LED 자 LED 디바이스를 만듭시다. ELD죠. 그렇죠. 아 이거 좀 헷갈리죠. 이거 만들어 놓고 저쪽이랑 연결을 할게요. 또 빠르게 한 다음에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. 시간이 없어요. 자 이렇게 놓고 자또 연결합시다 일단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? 전기는 그래서 연결됐니? 전기는 안된 것 같아요 어? 된것 같아요 된것 같고 그러면 열기 관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이쪽 완성되면 이쪽에다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쵸?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그냥 연결합시다 이렇게 또 빠르게 하고 이쪽 완성됐죠. 자 여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산소까지 연결하면 완벽해요. 이쪽도 이렇게 연결합시다. 끝! 자 지금 소비되는 게 많기 때문에 모듈 하나만 더 지을게요.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눈치를 좀 보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놓고자 미사일 런처를 만들어봅시다. 여기였죠. 음 이쪽에 나와야 될텐데 아 이해됐어요 이거를 하나 더 만들라는 얘기구나 그래요 하나 더 만들죠 까지거자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짓고 자원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래도 만약에 대비해서 라이프서포트 모듈을 하나만 더읍시다자이 아이죠? 일단은 이렇게 찍겠습니다. 이렇게 찍고 대기를 할게요. 어디 보자. 자원이 많이 모자르죠 이게 완성이 되면 자 퀘스트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 전에 그 온도하고 열기를 전달해야 되니까 이쪽에서도 모듈을 그 배터리 모듈하고 그다음에 음그 다음에 음그 ELD 모듈이죠 그두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전화 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This is Henry. Mm -hmm. I see you've assembled them. But what I can see they're not in very good condition, but they should work. Well, are you ready? 자,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래, 알겠어요. 자, 일단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. 헉! 배틀 모드가 있군요. 오 멋진데요? 그쵸? 아직은 지금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기다리고 여기 먼저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려볼게요. 자 이렇게 하고 아그 전에 잠깐만 전투 모드가 돼야 된다고 하네요 컴백 모드로 바꾼 다음에 나 이거 파괴시켜 볼게요 어? 뭔가 들어오는 게 있나? 이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지금 오고 있죠 일단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잠깐만 탄약을 좀더 만듭시다 탄약을 좀더 만들어 볼게요 자 탄약을 테크홀 눌러서 스타트 시켜 놓고 자 배틀 모드 바꾸고 호잇 호잇 호잇 참 난감하네요. 그쵸? 이것도 맞춰야 돼. 됐어. 일단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좀 막아볼 겁니다. 뭐 어쩔 수 없죠. 이거는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. 자 이런거 큰거 위주로 좀 막아 봅시다. 됐고 자 정리 이것도 잡아야 돼. 됐어. 자 큰거 큰거 위주로 안좋구나 이것도 잡아야겠는데 으 지금 아픈데 너무 안좋자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자 이런것도 잡아볼게요 됐고 자, 엉망진창이긴 한데 어떻게든 막고 있어요 자 어느정도 정리가 된것 같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부치면 안돼 에헤이 안 됐고. 자, 저거 못 잡죠. 그냥 앞에 오는 것만 좀 신경 쓰읍시다. 아이고, 저 폭발로 난리가 났죠? 됐좀 아, 많이 아프긴 한데 어떻게든 버텨낸 것 같아요. 11초 됐고 자 일단 운송무리는 어떻게든 막아낸 것 같아요. 그렇죠 다행이네요. 일단 나가 봅시다. 뭔가 얘기를 해 주겠지. 그러 t h a, a 이잔에 상당히 쓸만한 자원들이 많이 있다고 yeah. 하네요. Right 그러게 자, 가마 캠페인이 끝을 겁니다. 자원들이 좋은 게 나온다고 하니까 다음 미션에는 뭔가 좀어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